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키네마스터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새로운 또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기능이라고 2021년 4월 9일날 새롭게 또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나만의 버전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만들기 어제까지는 새로 만들기가 길게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요 새로 만들기 옆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밖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다운 받으시면은 영상편집을 처음 하신 분들도 전문가처럼 영상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템플릿 프로젝트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기겠죠 상단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나눠 놨습니다 레트로, 심플, 뮤직비디오, 인트로, 비트, 브이로그, 그리고 예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능에 들어갔더니 세 가지 밖에 없네요 이중에 영화 스타워즈 엔딩 크레딧 느낌이 나는 키네워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시면 오른쪽 하단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다운받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X를 누르고 나가서요. 내 프로젝트 밑에 보시면 은 방금 다운받은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 않기 확인.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종류의 에셋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모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 레이어를 누르면은 오른쪽에 메뉴바가 바뀝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누를 때 여기 키보드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들어간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긴장문의 글이 있는데요. 이걸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보낼 때는 똑같이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영상이 만들어지죠.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바퀴를 누르고요. 상단에 카테고리에서 인트로를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인트로 화면을 선택하시면 돼요.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오른쪽에 상단의엑스를 눌러서 나가보겠습니다. 나갔고요. 그리고 방금 다운받은 프로젝트가 여기에 내 프로젝트에 있죠.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에셋이 8개가 필요하네요 그냥 모두 받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사진이나 영상이 몇 개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총 4개가 필요하네요 이 영상 4개를 다른 영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동영상 교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교체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하나하나 바꾸시면 됩니다 영상 중간에 제 채널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싶은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 레이어를 누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누르시고 채널명을 적습니다 저는 오쭈빈이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체를 바꾸겠습니다 크기를 키우고 인 애니메이션 효과와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나타날 때 효과와 사라질때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나타날 때 효과는 팝 중앙에서 를선택했고요 사라질 때 효과는 아웃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고 나누어 사라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